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봄이 무르 있기 시작해. 어, 아직 여름은 오지도 않았고 겨울이 되려면 멀었어. 그런데 어왜에 옆구리가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시릴까? 아직에 그앙앙 앙. 이거 진짜 주먹을 부르는 이 얘기 어떻게 하면 좋아 암튼 5월은요 어, 불의 시작이야 어, 불의 시작 불 하면 생각나는 걸 뭐가 있어요 어, 뜨거움 불나방 어, 그냥 번져나가는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 올해 만약에 연인이 생긴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까질수 있어요 이거 남자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그치. 여자는 너무 빠른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암튼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해도 좀 천천히 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불이 붙어서 그냥 막아 응, 이렇게 되는 <웃음> 그런 연인도 있지 않습니까? 암튼 오늘은 카드를 골라놨는데 제가 다 뒷장으로 해놨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 깊은 뜻이 있어. 알고 나면은 이렇게 깊은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야. 어떤 이렇게 깊은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 길을 모아요. 길을 모아. 소원을 갖다가 가득 담아서 가장 내 기운이 몰리는 곳에 카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카드 찍을 시간 드릴게요. 카드를 찍었어요? 이제, 한 장씩을 뒤집었어요. 자, 내가 찍은 카드의 그림이 내 가슴에 다시 와 닿나요? 두 장을 뽑아도 돼요. 어, 다 봐도 상관없어. <웃음> 왜요라고 하면? 아, 뭐 하나는 맞겠지. 어차피, 그렇잖아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이 저기, 막 그, 영화 보면은, 앞으로, 세 번째 만나는 사람하고, 어, 저기, 뭐, 세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 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그거는 드라마잖아. 영화잖아. 현실에서 그래? 딱세 번째 들어왔는데, 오 씨, 진짜 대머리에다가, 오우, 씨, 곰보야. 그럼 하겠어요? 안 하지? 어, 근데 또, 그것도 모른다. 왜 그러면, 그것도 인연이 되려면 희한하게 된다. 왜 그러면, 그 아저씨가 백만 장자였어 <웃음> 너무 억울어를 끌었나요 암튼 자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화면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자 어디 봅시다 <웃음> 저기 막그 혹시 지금 일번 카드 뽑으신 분들 무슨 가입된 모임 단체 같은 거 있으세요? 음,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 뭐 한국은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내가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대 동네 친구 찾기 뭐 이런 거 음, 여기는 음. <웃음> 왜 그러냐 <웃음> 아, 어, 여기는 연아가 조금 꼬일 수 있겠다 싶어 어, 연아가 꼬일 수 있겠고 일단은 스타트는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스타트는 되겠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좀 움직임이 적지 않나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분 많지 않나요? 어 그럴 것같아 여기는 좀뭐 상냥한 거하고 어, 상량한 거 하고 어, 활동성이 적은 거하고는 별개 문제야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하지만 내가 집순이인 경우도 있잖아 명랑하지만 집순이인 경우도 있고 조용하지만 어, 역마성이 어,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을 봐서 모른다라는 거지 여기는요 어 어쩌면 어쩌면 직장 내에 설 수도 있고 직장 내에 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들 또 아니면 어 게임하면서 만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저기 뭐그 어, 어플 같은 거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근데 직장일 경우 뭐 동업하다가 동업하는 친구들 아니면 그 뭐 소개로 어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어 여기는 조금 전자 냄새가나 전자 냄새가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그그 그 오프라인에서 그냥 만나는 그런 친구들 학교 친구 무슨 학, 저기 회사 친구 동료 뭐그 운동 친구 우리 짐 가는데 그런 데라기보다는 어떤 어플이나 결혼 정보에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않은가라는 거지 아는 게 없다 여기는 시작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러면 은요 호감을 갖다가 여러분보다는 어, 많이 가질 수 있어 응, 밖으로 비춰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으로 비춰, 안에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이잖아. 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보여지는 게 이만큼, 보물이 조금인 사람이인 게 아면, 나한테 보여지는 건 이만큼인데, 실제로 안은 요만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보여지는 건 정말 이만큼이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5월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그 서론에서 그랬잖아. 들불처럼 번진다고. 5월에, 5월에는요, 실속은 나중에, 어, 저기, 막, 내실, 어, 내실은 나중이고, 겉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즐겁고,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어 그냥 여러분은 내실을 갖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5월에 만나는 사람은 내실을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음 그냥 만져지고 눈으로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어그 다음에 그 조금 괴리감이 조금 있어. 어. 상상하고 행동하고에 조금 약간 어 약간 그런 게 있는 친구가 아닌가 아니면 나이가 어리다던가 여기는요. 만약에 음 5월에 연인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선생님. 전 항상 그런 캐릭터만 골랐는데요, 어, 생겼는데요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을요, 어, 처음에 그, 보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좋은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요, 한다면 좋은 쪽으로.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건, 어 조금, 나보다 정신연령도 어려 보이고, 뭐, 어때 보이고, 저때 보이고, 조금, 어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좀, 어, 어쩔 땐 되게 적극적인데, 또 어쩔 때 보면은 또, 또 시키는 것만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여러분이 쪽, 여러분을 조금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인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응. 근데 조금 만약에 이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만나는 봐요 음.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거는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그그 그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그냥 스,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그 나름대로의 그 뭐지? 발버둥일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저기,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괜히 톡에다 대고, 그냥 미친 듯이 톡을 갖다가 막 쓰다가 나중에 정신 딱 드니까, 우매 이게 뭐지? 와, 내가, 이게 제 정신이야?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딱 그런 거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 음. 조금, 어떻게 볼 필요가 있냐. 생각보다 이 사람이, 어. 생각보다 이 사람이, 어,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면에서요라고 한다면은 일단 직업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이게 사람이 그래요. 내가 회사에서 보이는 어떠한 그 매너들이나 어떠한 그그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단어 생각 안 난다. 누가 나한테 단어의 스펙트럼이 넓다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나지 않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가 봐요. 하여간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어, 알토란일 수 있다는 라 거야. 그게 알토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조금 어, 그 같은 또래의 나이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 성공 어, 가도를 갔다가 달리는 친구가 아닌가 싶어. 응. 음. 그러니까 <웃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아우 얘는 나하고 안 맞는 것같아라고 하지 말고 뭐 잠만 안 자면 되잖아. 어 선생님 전 자고 싶은데요. 라고 뭐할말다 했고. <웃음> 아무튼 어 그렇게서 한번 만나봐. 어, 무조건 놀아하지 말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개중에는 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개중에는 옥,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능력자일 수 있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냥, 어 그냥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내가 밖에서 나와,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그~ 이 시간까지 내가 어~ 이게 업무 연속은 아니잖아 그냥 즐겁게 보내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서 밀린 스트레스를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이게 바깥에 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잘 보고 왜 그~ 알토란일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5월에는요) 어~ 뱀 사자를 쓰거든? 뱀, 사, 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금땡이가 들어있지? 어, 이 사람은 극지 않는 복권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생각보다 안에 들은 그 심지가 굳건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거 명리학으로 보신 거지 카드로 보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잖아. 어 여기 그러니까 보라 그런 거야 어, 겉으로 보여지는 걸 보지 말아라 이 사람이 생각보다 승부욕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승부욕이 있어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막나 내가 항상 그러잖아 타로는 뭐야 어, 참고로만 재미로만 보아라 어, 그렇지만 가끔가다 기똥차게 잘 맞는 적 있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잘 보아라. 이게 기똥차게 잘 맞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하고 잘 되게 되면은요, 사람 괜찮아. 막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 머리가 좋, 이 사람이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 어, 남다른 구석은, 뭐, 그건 없지는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막 나쁜 사람이다. 그렇진 않아요. 어, 사람,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라고 봐.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러고, 자기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갖다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걸 또 조용조용히 말한다. 누가 듣든다고. <웃음> 이걸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조용히 말하냐라고 한다면은, 나타나면 확 낚아채서 가져가라고 <웃음> 저기 막 괜히 뜸 들이지 말고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엄마가 잘살 수도 있어 집에 집안에 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도 잘났고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명한 사람은 겉만 보지 않잖아 안도 보잖아 조금 뒤져봐 뒤져봐 뒤지면 나와 안 나와? 어, 나온다라는 거야 내가 그 유튜브 전에 아 쇼츠구나 쇼츠에서 김혜영인가 뭐 누구가 나오는 거 봤는데 자기는 남자 얼굴을 안 본대 그러고 자기 남편하고 선 봤을 적에 자기 남편이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근데 주변에서 선 보고 나니까 당장 결 결혼하라 그랬대. 그런 것처럼, 이게 진짜 당장 결혼하고 싶은 사람일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지. 어. 저기, 막 저기, 이 사람도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아, 이 사람하고 좀 해봐요. 좀, 만나,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 음, 좀 알아보는 건 나쁘지는 않아.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아, 더, 어, 좀 진지하게 알아볼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 이요 어, 1번 카드는 두 사람의, 이게 지금, 이, 이게 두 개, 똑같은 게 이게 두 개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 에이스 오브 컵? 어, 좀, 마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라는 거야. 똑같은 게두 개가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는요, 속공합도 잘 맞을 수 있어. 음. 아, 식스팩 있으면 뭐 하냐? 어, 식스팩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 다 부질없어, 식스팩. 어, 그, 저기, 막. 그러니까, 저기, 너무 내 기준에 꼭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아, 이 사람은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그, 한번 조금, 오픈, 오픈 마인드 하지, 오픈 마인드라기 보다는 마음을 조금 열어, 열어봐가지고 꼭 사귀라는 게 아니야. 사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 제대로 봐봐라, 라는 거지. 왜요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이 공주님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부러움을 갖다가 한 몸에 독차지할 수도 있어. 좋게좋게 어, 좋게. 좋은 쪽으로 리딩을 하기는 했는데 어, 좋은 쪽으로 리딩을 하기는 했는데 어, 맞아요 어, 좋은 쪽으로 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 근데 맹신은 하지 말아요 이 카드를 갖다가 만약에 1번 카드를 500명이 뽑았어 그럼 500명이 다 이렇다고 볼 수는 없지 어, 경중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알토란이 있다고 그 안에 알토란 5월달은 그거예요. 알토란을 찾아라. 어. 알토란을 찾아서 꽉 쥐어라. 라고 하면은 이 5월에 만나는 사람하고는요. 어, 알그 사람이 알토란이다 라고 한다면은 왜그 사람이 마음이 잘 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심지가 굳은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좀 오래 갈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1번 카드 명심해요. 음. 이... 이 5월달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진짜 끈적끈적한 인연이다 아니다. 어 끈적끈적한 인연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네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 만나게 되는 인연. 야, 오래 만나게 되는 인연이 어떤 인연일까요? 어디 봅시다. 음. 하하, 이게 뭐지? 어, 외로운 내 가슴에. 어, 저기 뭐 어, 이게 뭘까? 음. 여기는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아, 조금 늦게 될수 있어. 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5월 초가 아니라 5월 중순이 넘어서면서부터 어, 5월 한 두째 주나 셋째 주, 어, 그때쯤이 확률이 높으니까, 만약에 안, 만약에 5월에 인연이 된다. 근데, 근데 그때인안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은, 음, 한석달 뒤? 어, 그때쯤으로 넘어가요.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근데 어 저기 막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어 이렇게 엇박이 나는 인연이 아닌가 싶어. 어, 이 머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어 이게 그 눈치가 빠르면 우리가 절에 가서 새우젓이라도 얻어 먹겠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새우젓은 얻어 먹기는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래 가지고 이게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게 아닌가. 그 우당탕탕은 뭐냐라고 하면 사인을 상대방이 나한테 줬는데 나도 못 알아 먹고 내가 또 사인을 줬는데 상대방도 못 알아 먹고 그렇다다 보니까 조금 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싶으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은 연애는 무슨 연애 아이고 부질없다 아이고 진짜 내, 내 팔자에 무슨 연애는 나는 전생에 나라를 갖다 팔아먹었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웃음> 원래 마음을 비워야 온다 어, 그래서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 연인이 안 생긴다 그러면 마음을 비워요. 왜 그러냐? 라면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다 비워내야 새가 차잖아. 내 마음속에 뭔가가 가득한데, 뭐가 들어올 자리가 있겠어요? 어, 욕심을 비우면. 인연이 생긴다라는 거지. 아니 그랬습니까? 응.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거지. 드라마도 보고 타로도 보고 뭐 그러다가 보면은 언젠가 집까지 게 나타나지. 뭐 언제 나타나도 언제 나타나 어, 조금만 참아. 저기 막뭐 밤이 길 아, 요즘에는 밤이 짧잖아. 겨울에야 밤이 길지. 견딜 만해. 응. <웃음> 맞아요 여기는 음, 마음을 일단 비워내야 돼 스스로가 마음을 비워내지 못하면 인연은 다가오지 않아요 마, 이, 마음을 비, 비워내면요 은 인연이 그냥 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연이 내, 내 앞에서 똑똑똑 노크를 할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노크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 어, 좀 가지 않겠나? 어, 5월 달에 만나는 인연하고는요, 그래도 가그리고 재밌어, 초장에. 어. 5월에 만나는 인연하고는 좀 재밌어요. 좀 탁탁탁 싸우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 그러면서도 오래가. 응. 근데 그게 짜증이 나는 게왜 그러냐면 서로한테 익숙해지는 시간이야. 왜 내가 짜증이 날까라고 한다면은, 과거를 다 지우지 못해서. 어, 세술은 새 새부대에 담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른 맛인데, 그 다른 맛에 적응되는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고 아쉽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알죠? 요거, 요거 뭐야?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지겠다라는 거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 저기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들 알잖아? 음, 그러니까 나의 내 마음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욕심까지도 다 버려라 그걸 버려야 그 사람이 제대로 버려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 욕심이 하나에 그 밖에 이렇게 유리창문에 자꾸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밖이 잘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 그 비가 멎어야 어 그리고 창이 말라야 바깥이 보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그렇다. 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라는 거지. 저기, 뭐야. 음. 아이고. 아이고. 왜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겠다. 음, 바빠가지고 자꾸 인연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보다. 음. 왜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이게 바쁘니까 시간이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그냥 마음을 다 비웠는데 홀라당 만나졌어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뭔가 되겠지 했는데 자꾸 안 돼. 왜 자꾸 안 되냐면 얘가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데이트를 갔다가 제대로 할수 없는 게 아닌가. 어 그래가지고 약속을 자꾸 늦 늦는다거나 약속이 미뤄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사귀어야 되는 인연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도 약간 어 머뭇머뭇 거릴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얘를 사귀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진짜 얘 바쁜 거 맞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지 바쁠 수 있지 음. 바, <웃음> 바쁠 수는 있, 바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인연이라는 게 처음부터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서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커플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자리 잡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음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 착한데? 어, 사람 괜찮아요. 어, 사람 괜찮다 봐. 어, 그래도 저기 막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제 자리를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얘가 그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길을 쓴다라는 거지 얼마나 기특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고 그냥 바쁠 때 연락해라고 하, 아, 바쁠 때 연락을 해 그래. <웃음> 아픈 거다 지나가면 연락해 하면 돼. 음. 네, 여, 그 솔직히 우리가 한번 한두 번씩은다대보잖아 바람기 많은 인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음. 그 그런 것 때문에 그 여자들은 사랑을 갖다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남자는 자기가 싫은 여자하고 옆에 있지 못해요. 음. 싫은데도 있는 건 뭐야? 어, 딸, 달리 갈 데가 없으면 붙어 있어. 어, 달리 갈 데가 없거나? 어, 그런 게 붙어 있고, 좋아하는 여자한테 있는다라는 거지. 나를 만난다는 건, 나를, 내가, 내가 그래도 나 나가 좋다는 뜻이에요. 싫은데, 이렇게 바쁜데, 싫은 사람을 왜 만나고 앉아있겠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아니, 그렇습니까? 어, 저기 막, 바쁜 사람이 시간 쪼개서 만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같은 거 내지 말고 나한테 저 그러지 저기 막어 저기 막 자주 시간을 못 내준다고 어뭐이렇게 마음이 어막 들쑥날쑥. 들쑥날쑥 들쑥 막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순수한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진짜 어, 썸타게 된다라고 봐요. 어, 썸타게 된다어카드에선 썸타게 된다고 나와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천천히 가도 되고 이 사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보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와 쟤는 저렇게 한 방에 잘 되는데 나는 뭐지? 라고 남한테 나를 갖다가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복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행복이 있는 거다 라는 거지 그리고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더 행복할지 어떻게 알고 음, 첫끝발이 뭐야 어, 개끝발일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에 어, 쓸데없는 생각에 짜증내지 말고 어, 짜증내지 말고 나는 뭐지? 어,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비관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사랑을 하게 될 확률이 어, 어떻다? 어, 높다라는 거야 어, 이 사람하고 사랑하게 될 확률이 높겠다 와이번 카드 뽑으신 분 오호 예예 예. 마무리까지 퍼펙트 그게 무슨 뜻이야? <웃음>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단 그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어, 그러니까 자주 못 만나준다고 너무 그, 어, 저기 막 박박 긁지 말아라라는 거야. 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왜 그러겠어요? 배가 그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촤. 부두로 들어와. 왜 들어와? 쉬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야. 근데 쉬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부두가 찌그러졌어. 돛을 내릴, 내리, 돗을 내릴려니까, 야, 야, 야, 야, 저, 저, 돌아서 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저기, 막, 앞에 시야 가려. 너딱 시야 가리니까 나 불편해. 이러면은, 배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 저기, 막, 내일 2시 23분 58초에 들어와?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좀 편하게 해주면 이 사람하고 인연이 어,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여기 운명의 수레밖에 나왔잖아요 음, 조금 처음에는 음, 조금 저기 뭐야 그, 불협화함이 없지는 않아. 그렇다,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 그 불협화함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그냥 생기는 하나의 스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마음을 어떻게 가져라? 편하게 가져라. 또 어떻게 가져라? 관대하게 가져라. 어,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곁에서 그냥 머리를, 어, 기댈, 어깨에, 남자도 여자 어깨에 기대잖아. 어, 여자도 물론, 이거, 물론 이게 남자도 뽑을 수 있고, 여자도 뽑을 수 있지만, 누군가의 어깨에 기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내 머리를 그 사람한테 기댄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치. 말 안해도 알잖아. 통했지? <웃음> 봐도 그런 거라라는 거예요. <웃음> 뭔데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냐고? 어, 내 맘이요. <웃음> 알아서 세게 들어서.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랜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5월에 만나게 되는 인연 어디 볼까요? 아, 5월에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 이야, 이게 뭘까? 꼭 뭐가 이렇게 되나? 순서밖에 순서 상관없어. 아, 알아서 잘 읽어. 보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웃음> 선생님 너무 대충 해주시는 거 아닌가? 아, 내내 내, 입대 건내 저기 마 리딩 못 들어봤나? 어내 리딩 못 들어봤어요. 섬세하게 짝이 없다. 어, 나는 예 저기 마 섬세한 이큰타로라고 불러주. <웃음> 야 이게 뭐지? 야 이게 뭘까? 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웃음> 모르는 것도 있나요 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5월에 만나는 인연인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야 어, 이게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다라는 거야 어, 이것만 안 나왔었어도 내가 왜 그런데요 오, 5월은 제외할 수 있는 달이 아닌데 이게 왜 나왔지 응 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저기 마음에 담고 있다라는 그 의미도 의미로도 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도 쓸 수도 있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조금 봅시다 어, 조금 봅시다 앞뒤가 조금 안 맞게 나왔어 근데 그렇게 앞, 앞뒤가 안 맞게 나올 때는 이유가 있겠지 어, 그런 것 같다 라는 거야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는 걸까 음? 여러분들 혹시 클럽 같은데 다녀요 선생님 전 클럽의 글자도 몰라요 클럽이 뭐예요 까먹는 거요 라고 한다면 어 음악에 몸을 맡기는 데야 어, 부비부비도 하고 <웃음> 클럽이든 날 저기 막그 드라마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민 나온 지 내가 한국 나이로 16살에 나왔으니까 내가 한국 문화는 TV에서 본게 다예요. 음.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되게 희한한 데 많더라. 이그 패밀리룸 같이 이렇게 되었고 앞에 그 저기 막 댄스 할수 있게 그 저기 스테이지가 있고 이렇게 딱딱어 자기 그 그 같이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게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어. 음. 근데 거기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싶으면 춤도 추고 막그 동네 춤장 같은 것도 있더라. 어. 그 진짜 막 클럽은 저막 젊은 애들이 서 가지고 맥주 이렇게 다 부딪히면서 어, 리듬을 타면서 이런 거 말고 그고런 그러니까 데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데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아니면 아니면, 음,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음. 조금만 기다려봐요. 음. 여러분한테도, 어, 이게 뭐야? 이게 어디서 만난 사람이길래 이렇게 노력을 하지? 음, 여러분들이 있어 보이나? 음, 있어 보이나 그런 것 같기도 해 음, 어쩌면 어쩌면 음, 여러분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아 여러분들이 그 부티가 나 보이는 그 부요함에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맞아 그런 거 같아 이거 이거 이렇게 보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치, 그 커리우먼이거나 어 아니면 개 중에는 또그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뭐지 그이 사람이 조금 그 뭐지 그아 이걸 또 사실대로 말하면 또참 어, 이게 진짜 5월의 인연인데 이거 3번 뽑은 사람 참 재수 없을 재수 없잖아. 아들 <웃음> 좀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하죠? <웃음> 이걸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아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요. 막 이걸 갖다가 빼고 말하려고 하니까 카드가 리딩이 안 돼. 어. 미안해요. 언제부터 내가 팩폭을 할게. 진짜 <웃음> 기회주의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급전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있어 보여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요 통찰력도 있어. 통찰력도 있으니까 얘가 까부는 게 눈에 다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 뭐 아니면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여유로움이나 어떠한 그 카리스마 어 그게 필요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여기 아무리 봐도 얘가 돈이 없는 것 같다 어,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금전적인 어떤 부유해 보이는 그부요함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어떻게 꼬셔보려고 진을 치고 있는 느낌이 쫙 든다라는 거지 아 진짜 미안해요 음, 1번 2번 카드 너무 좋아하는데 <웃음> 아 이게 뭐지? 어,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살짝 어리거나 어, 살짝 어리거나 만약에 어리지 않아요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어맨날 눈치 보고 그냥 밑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조금 허리핀 느낌 응,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야. 내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음, 이 예, 3번 카드는요 만약에 요 재회 같은 거 원하지 않으면 때려쳐요 내가 자꾸 이게 재회 느낌이 났거든 아까 초장에도 이게 재회 느낌 난다 그랬잖아요 어, 재회 느낌 난다라고 나 솔직히 여러분 재회 싫잖아 어. 여러분 재회 싫고 여러분 다른 사람 뉴페 원하잖아 음, 여러분 뉴페 원하는데 구패가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왜왜네 네 맘대로 오고 그러니 <웃음> 음. 구파가 문 앞에서 떡하니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 고재회를 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은 근데 저기 뭐 5월달에는 재회가잘 힘들텐데 음, 아니면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5 월에는요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치 만나서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 구패를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카드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얘 예, 예 마음이고 그냥 멀리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지 못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열살은혼박에어 이도 안 들어가는 소리 같거든 지가 생각해도.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사람이 머리 달고 사는데? 어,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열흘 살 보는 오빠에게 이도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못 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래요. 제외다 어, 저는 유패예요, 유패. 유폐. 어, 구패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지겨워요, 구패.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구패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일을 어쩐답니까? 음, 왜요라고한다요 3번, 구패 싫으면요, 3번, 구패 뽑은 사람, 음. 싫으면은요, 어, 3번 말고 딴거 뽑아봐요. 예, 이제 여기는 아무리 봐도 구패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면은, 구패하고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싶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나는 육패를 원하는데, 나는 구패가 싫은데,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은데, 자꾸 구패가 얼쩡거리는 게 아닌가. 이게 재회를, 재회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재회가 되려면요. 좀몇 개가 더 있어야 돼. 어. 근데, 카드를, 그렇게 되려면 카드를 갖다가 지금 뽑은 것만큼 한번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재회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그거 갖다가 타진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5월달에는 재해보다는 좀 새로운 연애의 물결이 들어오는 해인데, 어, 해래 인데해 물결이 들어오는 달인데 여기서 재해를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어. 근데 여기는요 흠. 음, 아, 소리 때문에 맥이 끊겼네 여기는 만약에 재해를 원한다면 그좀 기다려야 돼요 음, 당장 재해는 안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재회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다른 뭐 추억하는 거나, 어떤 다른 만난다는, 어떤 뭐 대화를 나눈다라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어,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냥 기다린다 라고만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너무 완고한 상황이고 여러분도 뉴패를 갖다가 택해야 될지 아닐지 마음 같아서는 뉴패를 택하고 싶지만 여러분 자체도 그렇게 어 완전히 뉴패다 라고 하기에는 어100 뉴페의 100%는 아니지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딱히 주변에 내 맘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오는 어~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어~ 이 (3번) 카드는 어떻게 뉴패를 갖다가 저기하라 그랬더니 구패가 나고 앉아있지 음~ 근데 다, 당장은 만약에 재해를 원한데 당장은 안 돼요. 어, (5월이기) 때문에안 되는 거야 어~ 그럼 재해를 갖다가 원하는, 원하는 사람은 한 (7월쯤) 가야 돼. 어 그때 되면은 재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 한 10월 가야 되고 어, 10월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6회가 음, 나오기는 나오지 않겠는가 인연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인연하고 데이트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 그리고 그게 찐 인연이라고 보이지도 않아 어, 나온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누구 꼭 사귀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막 어, 눈빛 찌릿찌릿 어, 성기 찌릿찌릿 온 사람 있지 않아요 어, 근데 그 사람은 인연이라 보기에는 약간 애매해 음. 여기 이 카드 보여요 어쩌면 여기는 진짜 옆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구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 구패가 진짜 진절머리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패를 기다리는 미련, 구패의 미련이 남아서 어, 이 사람하고 제대로 발전을 못 시키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구패 유패가 다 옆에 있는 케이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어, 뭐 어디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어 어디 가자 그럴 수도 있어. 어 근데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그거 갖다 결정을 못 내리잖아. 이 사람하고 뭐 나들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우리 동남아로 어디 갔다 올까 그럴 수도 있고 제주도 갔다 올수 있고 아니면 우리 꽃구경 갈수 있고 꽃구경 갈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음. 이 사람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을 못 시킬 수도, 있,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면, 구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저 구패 싫어요! 라고 한다면은, 어, 이, 저기, 막이 류패도 그닥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이 망설일 수도 있고, 음,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구패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만, 이 (3번) 카드에 흘러가는 거를 쫙 보아 하니까 이 (3번) 카드를 뽑아준 사람은 뽑은 사람은요 이게 이 패턴이 아닐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음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났어요 여러분 자체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은 조금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유패도 여러분보다는 잘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아 그래도 내가 나보다 좀 이제는 나보다 내가 잘난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저기 막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딸은 어, 부잣집으로 시집을 보내고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서 들어오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문제가 없다고. 어. 여자가 남자보다 재산이 많으면 물론 좋지. 둘중 하나 누구라도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남자가 조금 더 있는 게 관계가 오히려 원활하게 굴러가요. 음. 왜냐면 남자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좀...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한 소리 하게 되면 자존심 사겠다 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막 찌질하게, 막 찌질이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삐그덕삐그덕 하다 보면, 빠이빠이 하게 된다라는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암튼 그렇다 그래. 뭐그렇 <웃음> <그렇던데>. 그래. <웃음> 진짜. <웃음> 야, 야, 아버지, 사람 미안해요. 나 이거 왜 이러지? 어, 내 주둥이가 왜 이러지?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3번 카드 보고 신 분. <웃음> 아, 얘는 왜 카드를 갖다 이렇게 딱 시선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헌다우네. <웃음> 진짜 미안해요. 어, 왜그냐면좀 다른 뭔가가 있는지 몰라고 하나라도 좀더더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암튼, 3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만나게 되는 인연이 어떤 인연일까요 라고 한다면 어 달달하다 응. 이런 사람 만나면 좋지요 응.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말말 하나만큼은 응. 내 심장을 녹여주는 사람이거든 응. 심장을 녹여주는 사람이고 뭐 직업도 멀쩡하겠네 응. 직업은 멀쩡하다 응. 근데 아 오래가진 못하겠다. 아, 왜 그러냐 그래? 먹트할수 있다라는 거야. <웃음> 이야, 이사번 이 카드 뽑아주신 분선생님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그렇게 진지한 관계 싫어요. 그냥 대충 음, 이제 그냥 그 즐기 인생 뭐 있어야 즐기면서 사는 거죠.라고 한다면은 okay. 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어, 말은 말 하나는. 음. 참 번지를 하다. 어. 저 김절 때 우리 참기름 이렇게 솔로 착 바라, 바르잖아요. 어. 참기름 따블로 발랐어. 아서 그냥 말하는냥 번들번들해. 음. 응. 말은 번들번들해. 그 저기 막 말하는 거 들어봐 가지고서요 어, 진짜 세상 시원한 시원 시원한 사람 아, 시원시원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요 여러분한테만 다 그러는게 아니야. 어,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만인의 연인인 줄 알아.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참왜 음,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어쩌면 씀씀이가 조금 해플 수 있어. 어, 많이 벌면 뭐하나 나가는게 더 많은데. 아, 한 달에 천만 원을 벌면 뭐해? 나가는 게 이천만 원인데. 어, 그렇다, 어, 그렇다 쳐요. 어. 이 저기, 막, 2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만 쓰면, 150만 원이 남는 거지만, 천만 원을 벌어도, 이천만 원이 나가면 마이너스다라는 거예요. <웃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음.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아. 알뜰살뜰하고는 음, 저기 흥청망쳐 술을 좋아할 수 있고 노는 거 좋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하, 그냥 노는 걸 좋아해. 음, 좀 특별할 수는 있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할 수는 있지만, 믿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 입에 발린 소리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몇, 좀 놀다가 말고, 놀다가 말고, 음, 내가 저기 힌트를 하나 줄게. 1, 2번을 가서 뽑아, 그게 좋아, 이건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5월에 만나는 이런 놈 만나면 어떡해 진짜 아유. 왜냐면은 이 5월에 만나는 애들이 복불복이거든 음. 저기만 이 4번 카드 리딩 어 보시는 분 중에 4월 30일자 그 라, 라이브 보시는 분 있어요? 어이 겁살 망신살 그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옷 주서 입고 가더라니까. 딱 그런 거예요. 음. 왜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진지한 관계는 싫어요. 그냥 그렇게 한두 번어 자고 헤어지고 자고 헤어지고 뭐렇게하고서 음. 막어저 이런,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만, 사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야! <웃음> 라고 할 수도 있어. 어, 자기야, 어, 나 10만원만 줘봐. 어, 내가 이따 줄게. 어, 그래서 1 0만 줬어요? 이따 와서, 아,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 나 20만원만 줘봐. 내일 줄게. 어, 줬어? 근데 문자해? 내일 문자 받아? 안 받아. 어, 자기하다 바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가 연락할게. 근데 내일 모레 연락해? 연락한 개뿔. 점점점점점 피하더니만 음소거돼갖고 사람 잠수탈 수 있어요. 음, 그런 식으로 술값 벌고 겜임값 벌고 그래. 어. 여기는 도박도 좀 하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 자기 그냥 감정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이 4번 카드는요. 선생님 저 전에 만났던 전남친이 그랬는데 또 이런 놈 만나요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전남친이 그랬다라고 하면은요. 한번 리듬을 갖다가 끊어 줄 필요가 있어. 어떻게 리듬을 끊어요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연애를 잠시 쉬면 돼. 어, 잠시 쉬었는데도 이런 놈만 만난다라고 하면 팔자련이 해야지. 그렇지만 여기 이거 저기 말이4번 카드는 이 사람 만나면은요 여러분이 진짜 허회할 수도 있어. 음, 저기 말만 뻔지르 해가지고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맨들맨들하고 밴들, 고소한 맛만 맨날 쏟아내는 놈은 조심하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 등에 빨대 꼽으려고 올고 한번한번 잘려고 어, 오는 거다. 어떻게 수, 어, 개 수작 부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절대 나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 어, 그냥 듣기 좋은 말어내 마음에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놈들놈 어, 치고서 제대로 된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어, 만약에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서 아웃하세요 그동안 즐거웠다 하세요 어 만난 지 3일 됐는데 그럼 아, 3일 동안 즐거웠다 그러면 돼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여자한테 돈 얘기하는 거 아니지 싶어. 음, 그런 건 아니다. 저기, 뭐, 남자가 됐으면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하고 살다가 진짜 궁지에 몰릴 때, 진짜 그때는 와이프 카드, 어, 와이프 카드 한번 써도 되지만, 지금 뭐 사, 뭐, 이제 썸 타는 과정에서 손 벌리면 그건 말짱 다본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개새끼도 아니야. 어 저기 막 개는 자기 길러주고 밥준 사람 알아봐. 어 자기 그 자기하고 그래도 이렇게 뭐 저기 막 즐거 즐겁고 뭐썸타려고 하는 사람한테 손 벌리는 건 개만도 못한 거야. 음 짐승만도 못한 거라니까. 어 저기 막 여러분 반려견 반려견 반려묘 길러봤잖아. 주인 알아보잖아. 근데 이게, 이거 자기 사람을, 자기가 그래도 함께 살 섞은 사람을 몰라본다면, 이런 사람한테 뭐하러 시간을 더 드리냐라는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한테 대단한 정안 들었잖아. 어, 그냥 선생님, 제가요, 얘 갖고 놀다 버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익숙해.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얘가 말을 기똥차게 잘해. 어, 혓바닥에, 어, 혓바닥이 단련이 됐어. 그런 쪽으로. 음. 그래서 말만 그 그러니까 혓바닥만 딱 놀렸다라면 주옥 같은 말들이 주르륵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아이씨, 음. 야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까지. 음. 물질에 대한 집착도 많고, 어, 그리고 얘는요, 자기 그 저게 있어, 저, 진짜 자기가 어, 함께할 사람, 함께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음, 돈 많은 사람이에요 어,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겠나 라는 거예요음야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디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뽑아봐요 음. 여기 4번 카드 뽑으신 분그첫 번째 사람 어첫 번째 그딱 보면 알 거야. 그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 음그 사람은 보내버려요. 어, 왜요? 라고 한다면 은 다음에 선택해. 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돈 많고 어돈 많고 시간 많은 여자예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여자가 누구야? 남편 바빠가지고 맨날 클럽에서 죽, 어, 죽치는 죽돌이 죽순이겠지?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그런 사람한테 가야 선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외롭기 때문에 한 번에 홀라당 넘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 내가 나한테 어떤 베네핏이 올수 있으니까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들 수도 있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어, 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어, 돈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 밖에 없어. 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두 개나 나왔지 이거. 사기치는 거. 음. 한 개만 나왔으면은, 그래도 조금 두고 보라 그럴 텐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있으니까 즐겁거든. 즐겁기 때문에 좀, 좀 두고 보자. 그러다가 진짜 정들면, 어? 진짜 정들면은, 뭐, 잘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되잖아. 예, 보여? 데스 나온 거? 어, 4번 카드는 아니야. 내가, 내가 진짜 팩폭 안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음 그냥 재미로만 들어. 어 선생님, 뭐저 어떻게 오라고 한다면은 이 4번 카드하고 3번 카드만 빼고 딴걸 골라. <웃음> 진짜 미치겠다. 아, 1번, 2번은 좋아요. 내가 리딩 다 했잖아. 어, 이, 얘는 아니에요. 어, 되게 되게 나쁜 놈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너나 갖고 놀았냐 그러면은요 진짜 싸가지 없이 입다물 놈이야. 어, 나한테 다가올 때는 그렇게 달달하게 진짜, 오, 진짜 아, 난 미쿡 어 진짜 나난 미국 사람인 줄어 그런 거예요. 근데 돌아설 때는 그렇게 어, 현실적일 수 어, 진짜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게 실감날 정도로 그렇게 냉 어, 아주 냉랭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라는 거지. 음. 네, 4번 카드. 어 죄송해요. <웃음> (4번) 카드 리딩은 어~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다음 5월달에 인연으로 한번 볼까? 그럼 어~ 5월달에 한번 인연 봅시다 어, 5월달에 더 좋은 인연 나올 수 있잖아 그런가요 그럼 그렇지 어, 이 인연은 계속 들어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왜냐면은 4월달보다 5월달이 내게 더잘 맞을 수 있잖아. 5월달은 또 도와... 아 5월달. 5월달. 어, 지금이 이제 5월달이고 6월달. 6월달은 도와의 해잖아요. 도와의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번또 기다려 봐야지. 그렇게 한달한달 한달 가다가 언제쯤 어 나한테 어, 인연이 이르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리딩, 어,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